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네. 아, 하나 둘셋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곳은 진짜 멀리서 왔는데요 바로 대구입니다 왜 대구까지 왔느냐 아 진짜 이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오늘이 10월 9일 한글날이거든요 저한테 국어불능자라고 유난히 놀리셨던 분이 계셔요 바로 예 네, 맨날 패치노트 똑바로 안 쓴다고 공지 똑바로 안 쓴다고 하지만 직금 정이 쌓여서 이렇게 결혼식도 찾았습니다 맞아요 결혼식이에요 바로 누구의 결혼식이야? 바로 별의 고양이님입니다 퍼러비스, 화환입니다. 두, 두 분의 모험을 응원합니다. 퍼러비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 오셨습니다. 별의 고양이님. 아, 반갑습니다. <웃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여기 별의 고양이 채널명이 이렇게 있는데. 네네. 어, 일단, 5만이 거의 다가오셨더라고요. 구독했어요? 구독자들요? 안 하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기차에서. 저도 구독자한 명입니다. 아, 어, 일단은 뭐,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뭐, 별의 고양이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지만, 네네. 본인 직접 뭐, 자기소개해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검은사 모바일 유튜브하고 있는 별튜브 별의 고양입니다. 이 이야, 축하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뭐, 결혼의 인생 선배로서, 네네. 한마디 뭐, 해드리, 해드리자면은, 어 그러면 더 하나 물어볼게요. 네. 검은사 모바일 진짜 오래 하셨잖아요. 네. 네. 왜 모바일 이거 택하셨는지. 검은사 모바일요? 네. 예. 저는 약간 좀 모바일 게임을 10년을 했거든요. 방송을 네네. 했는데 그 전환점이 되는 게임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환점이있던 게임이 검은사 모바일이에요. 사실 네. 검은사 모바일 출시된 이후로는 MMORPG가 검은사 모바일 이상이 없어요. 냉정히 얘기해서. 냉정히 얘기해서? 퀄리티적으로나 뭐 이런 게임성이나. 당연히 저는 이제 한 게임을 하면 오래 하니까 오래 할수 있는 게임을 보는게검은사 모바일이죠 어... 오래 하지 않은 게임을 안 해요 아... 네. 저희 게임 많이 어, 사랑해 주시고 애정해 주신 말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오늘은 사실 결혼식은 주인공은 신랑도 네. 있지만 신부님입니다 그렇죠 네. 신부님께 한번 이 영상 같이 보실 거잖아요 아 진짜 못볼것 같은데 떨려가지고 네. 어... 자기야? 자기야 <웃음> 해! <사랑해. 웃음> 일 바빠가지고 자기가 결혼 준비 거의 다 했는데, 어, 정말 좀 미안한 마음이 커. 근데 뭐 신경 쓰지 말라고 뭐 쿨하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내가 잘할게. 사랑해. 됐습니다. <웃음> 저희가 또 준비한 코너가 있어요. 네. 자 검은 사막 모바일에 새롭게 출시된 협동 토벌대 가모스가 추가되었죠. 네, 추가됐죠. 너무 아 정말 너무 어렵다 붉은 원한의 목걸이 4번 정답입니다! 100만 원이요? 탁차 제가 100원씩 드리도록 그리고 문제를 맞춰주셨으니까 네. 다른 것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굿즈 같은 것들도 파포크리오 인형 있으십니까? 있죠 있어요? 네. 다른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은 네.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벤트로 이벤트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가 좋으세요? 치킨 치킨 치킨 10마리 근데 굿즈면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은 저희가 굿즈 10세트를 우리 별고님 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아또 제가 이벤트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10세트나 10세트 어. <웃음> 되게 하찮게 보는데 아니야 아니야 제수증은 그래요 네, 어떻게 이벤트를 해야 될지 머리가 자욱해가지고 5만, 5만 명 달성하시잖아요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오랜만에 자 별의 고양이 별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5만 달성 가자 가자 저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별의 고양이님 하시는 일 그리고 건강, 가정까지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저희 충분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검사 모바일, 파이팅! 우리 결국 뭐뭐 결혼 잘하고 다음 주에 뭐 이제 에릭 가는데 가서 에리 아, 네, 가서 네, 자금만 선물 하나 가져오고 네. 결혼하시는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게임 할때 항상 모험가 분들에게 이제 도움되는 정보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검사모 초창기부터 좀 많은 팁들과 그다음에 정보들을 배우면서 어 도움을 주셨던 별고영님 결혼식에 오게 돼서 참으로 좀 뜻깊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도움 바라면서 그리고 또 행복하게 잘 사시길. 하면서 검사왕 모바일 열심히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어난 수아도 여기 있습니다. 같이 별건 거 결혼식 왔는데 결혼 너무 축하하고 아기 너무 이쁘니까 별건도 빨리 애기 나와서 같이 키우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 대구 먼길먼 길이긴 하지만 모언가님을 뵙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같이 한번 나중에 또 방송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별건님 항상 방송하시는 일 응원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오님 화이팅! 껌팡배! 끝! 자, 갑시다. 어, 뭐요? 아... 껌... <웃음> 건... 팡배 가자! 다시! 안 가요? 아, 이거 두고 가야 되지. 죄송합니다. t h e y singing their love song And they sing it kind of beautiful Calling each other sweetheart I promise nobody can get in their way Or steal the show They're in love now And I wanted you to know